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교파를 초월해서 동일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되죠.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때 오셨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시기가 하필 2000년 전 그때였을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 오셔야 했었는가 하는 시기적 이유를 질문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분명 목적이 있으신데 그 오시는 목적과 그때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때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할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나 일방적으로 아무 때 역사를 누구에게 하신다면 사람 편에서는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후에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성취하게 됩니다. 그 성취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인 줄을 알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이삭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신 것이 이삭이죠 그러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는 아들이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취 되어야 하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취의 조건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웃음> 성경상 처음으로 믿음, 신앙이라는 용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데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조건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고 너의 본토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아브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약 25년간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의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무조건 성취하신다는 라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성취의 약속을 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 때 무조건 보내셨을까?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여러 내용 중에 가장 구체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2사에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우연히 갑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도 언약한 즉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야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깨달아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봄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는 먼저 약속하시고 다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성취가 된다는 것이 원리적 기준이라고 할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조건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주신 것이 내 보금서 전체의 시작이요 서론이 되는 마태보금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한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아브라함 부터 2000여 년 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친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앞에 전 내용을 다시 17절 한 절로 압축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과할 때까지가 열래되어 바벨론으로 이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 4대다다 아브라함 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되는데 전부 42대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42대라는 일직선 상에서 이어오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14대씩 셋으로 나누어서 점층적 3단계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나누었다는 것은 어떤 각각의 다른 조건의 내용에, 내용이 세번 있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기록된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열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소 이삭을 주셨고 그한 사람을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아직 오시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첫 시작에서부터 과정의 단계이고 그것이약 천여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정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들을 장정 60만이 되도록 번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기고 정착해 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사람왕, 통치자를 세워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모엘에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지만 BC 586년에 사람 왕의 통치 시대는 14대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에루살렘은 파괴되고 왕과 종교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므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 왕의 통치의 마지막이 끝나는 14대가 채워져 가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유다는 바벨론에 이어서 강력한 열강들에 이어지는 침략으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전보다 더욱 강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잠시나마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강력하게 저항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고 이젠 스스로 나라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된 그때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 세 번째 단계, 열네 번째 때에 예수 크리스도께서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3단계의 과정이 왕성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크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그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것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인류 역사상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시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람 중에도 천국이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선포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때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초점이 천국이여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그의 핵심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첫 시작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인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로 시작하셔서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의 내력, 내용이 하나님 나라 선포이셨습니다. 여러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심령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놀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통치 안에서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과연 가장 기쁜 소식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큰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